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흑정령과 레이라 토끼가 살았어요. 흑정령과 레이라 토끼는 모험가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물은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좌절한 흑정령과 레이라 토끼는 슬픔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험가님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마음이 기특하여 네, 특별 미션을 줄 테니 성공하여 쿠폰을 얻어가거라. 좋았어. <웃음> 자, 첫 번째 미션은 20초 안에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우사를 그려보아라. 시작하거라 20초요? 20초? 어떡해 이미... 아, 안돼! 아, 보여줘요? 열심기 싫어해요... 어떡해... 성공하였다! CM과 GM들에게 방금 그린 그림을 마치게 하거라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c m 분들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요 과연 마칠 수 있습니다 <웃음> 가보실까요? 어? 저희 노이벨런님이에요 네. 노이벨라님 뭐하세요? 어네 그냥 이거 이미지 좀 보고 왜 너무 예뻐서요? 네 <웃음> 제가 지금 네. 새해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요 시행분들한테 네.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퀴즈가 있어요 네. 맞춰주시면 돼요 퀴즈가 뭐죠? 그림이요 그림이요? 네아네 아, 네. 기대되네요 기대돼요? 네 기대되네요. 기대하세요? 네짠네 네. 어때요? 이게 뭔지 맞추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퀴벌레 아니에요? 어? 그 작별 인사 안돼요. <웃음> 앞으로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설마 이거붙이고 <웃음> 그럼 네 이사람 우사예요? <웃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정답 헐. 우사! 네, 정답! <웃음> 정답 성공! 작별 인사 대신 모험가님들한테 새해 인사를 <웃음>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검은사 모바일 모험가 여러분들 새해도 원하는 거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의패배님은 인사를 하셨잖아요 네. 다음 인사를해줄실있행분을지은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 레인은이 사람은 이사한번받아람은이요 아, 네. 이험람이 사람은 이사사를 직접 요청을 드리려고 돌아다은 건데 람은미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사람이게 뭐예요? <웃음> 너람해 정답. 정답. 이사을 먹으려고 기이리고 있는 사자은이 사람은 사이 무사 자 이제 우리 CM레일몬드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언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해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검은토끼의 당근처럼 큰 복을 받으시길 꼭 바랍니다 파이팅 다음 분을 지목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 오피닝 서버에서 핫한 GM팔리쉬를 아, 찾아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작별인사고요. 데려가주시면 네. 됩니다. 아, 제가 데려오면 <웃음> 네. 되나요? <웃음> 네, 얼른 <웃음> 데려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오픈서버에서 어, 모험가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GM 탈리시입니다 미션을 성공해서 제가 쿠폰을 얻어야 되거든요. 노이벨라랑 레이몬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탈시님만 리선공해주시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자, 그림을 맞춰주시면 돼요. 어, 어, 왜맞춰 막... <웃음> <웃음> 제가 혹시 이번에 새로 나올 캐릭터인가요? 정답! 우사! <웃음> <웃음>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처음에 뭔가 했는데 <웃음> <있었어. 웃음> <웃음> 새해 인사 모험가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어, 2023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두 번째 미션도 성공하였다. 호화선으로 기술을 사용해 촛불을 꺼트려라. 호선인 <웃음> 세발아! 미션 실패!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션실 음... 성공하였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새션 실패! 미션 실 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새해 인사 공약 기억하시죠? 그 새해 인사 공약과 함께 새해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미션을 성공해서 쿠폰도 얻어냈답니다 짠! 제가 준비한 이 쿠폰 코드와 함께 이번 검은토끼해 검은사한 모바일과 함께 더욱더 즐거운 한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더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흑정령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